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수로프님의 꿀잼 요차 출발합니다. 뽀뽀! 오늘은 걸퍼 보프 허기 챕터 2에서 등장했군요. 설마 이 맵은? 번조 버니? 땅땅땅. 자, 번조 게임에 도전하게 된 보프와 걸프 통과가 가능할까요? <웃음> 살아남아 보라고. 오, 자. <웃음> 맘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 녀석이네요. 제가 처리할게요. <웃음> 내 이름은 번조 버니. 지금부터 나와의 게임을 시작하지. <웃음> 뭔 게임이진 모르겠지만 덤벼. 자, <웃음> 게임의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 그냥 색깔 맞추면 돼. 어 순서대로 맞추. 야야야야, 허기야 망치지 말고 가만있어 너는 빨리 자 다음 자 계속 한다못 맞추면 내가 점점 가까워져 내가 바닥에 닿는 순간 너희는 패배다 오딴건 모르겠고 너 겁나 커요게 생겼구나 일로와 야 이거 <웃음> 오 뭐야! 아니, 걸프! 보프 배신하고 이제 번조번이랑 바람난 거야? 설마? 어, oh, no. 아, 이상한 모르는 벌, 보프. 신하게 지금 그림 맞추기만 하고 있는데. 오케이, 성공했어! 통과야! 어? 너이 자식, 번조번이. 너도 남자였구나. 딴, 딴, 딴, 딴. 어이, 토끼! 정신 차려 빨리 처리해 어위또 내려온다 어 없어졌는데 어 어디갔어 아 잡아 먹는데 어 응? 뭐야 웬? 펜 사인해 주세요 어 알고 보니 번져 보니 보프의 열혈 펜어어어와와 오케이 꿈메 그리던 포프와 만났어. 만났어 어 이게 실환가 <웃음> 아. 어디서 쳤던걸 내 부하라고 들였지 음. 아, 어 옛날에 장모님이랑 배틀 뜨던 그 영상인데 뭐죠? 아번져보니가 어린시절 포프가 예전에 그냥 Let 로 이름을 날렸던 시절이 영상을 보고 자라왔네요. 아, 아, 어. 오예! 포프, 잘한다! 어, 너무 멋있어! 형 사랑해! 어! 난 커서 꼭 포프 형 만나고, 어, 내가 크면 포프 형꼭 만날 수 있을까? 음. 내가 어렸을 때 포프 영상 보여줄 게 잘못이었지. 게임은 망했네. 3, 2, 1. <웃음> 자 사인 내줬어. <웃음> 와! 부부랑 걸브 그 사진 인까지 받고. 엄마 사인 받았어요 나. 아그 잠깐 그 끊어지면 그높이서 끊어지면 어. 번 위험해. 아 끊어진다. No, no. 네, 안녕세요 <웃음> 오. 여러분. 그래팩으로 올라서 번니를 받고 오아 여기서 떨어지면은 사망하겠는데요 아 포프형 괜찮아 나 무거우니까 내려놔줘 하, 아니야 너 절대 포기 안해 너꼭 살린다니까 어, 우리 같이 노래하자고, 또. 어, 좋아. 보프의 응원을 받고, 힘을 얻은 번쩍번이. 어, 근데 좀, 좀, 좀, 좀, 어? 어, 마구마구 틀려가지고, 허기들, 열일합니다, 어? 간만에 열일하네. 이야,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떨어뜨려. 으, 살려. <웃음> 어? 아니, 파피 이새씨 또 언제 보고 있었어? 안 돼! 어, 멈췄다! 자, 자, 자, 자, 잠깐만, 다 왔는데! 안 돼! 내 어? 평생의 영원히 담긴, 담긴 포프형의 사인! <웃음> 아, 거의 뭐, 번조 입장에서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물건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떨어지다니! 안돼 잡아야 돼! 도프 역사에는 못 참아! 안 돼, 번조! 어렇렇게능한한이이생생어어어었다어어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헐! 아니! 이 결말은 아니지! 자, 이번에는 번조의 인간 시절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근데, 번조보니, 여자애였어? 어라? 어. 번조는 어렸을 때 번조를 아주 잘 따르던 토끼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커야왕. 그 토끼를 매일같이 소중히 씻겨주기도 like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you're... 먹여주고 oh, 아까잉잘 oh. 먹는다 아, 흡사근네 댕댕인데요 <웃음> you're 아. you're <웃음> 그리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냥 둘도 없는 제 깐부였답니다 이 토끼는 그때 프로소타입의 팀장 <웃음> 번조를 <웃음> 인형으로 만드는건가? No. 어. 뭐야 아저씨! What? 아유! 살려줘! 어, 위험 replace. 위험 ah. 어, 이미 번저번이랑 퍼거필러는 있었네요? Uh. 아 잠깐만 그 번저번이 키우던 게 진짜 개였네요 아니 난 토끼인 줄 알았잖아 그러면 토끼가 지금 피지의 퍼거필러가 된 거고 여자애는 토끼가 돼버린 거지 아, 아이고 아, 우리 어떡해 완전 우리 괴물이, 괴물이 돼버렸잖아 개. 우리 어이 신입들 빨리 이리와 일해야지 아, 아. 우리끼리는 계속 함께야 같이 힘내자 그렇게 번조번이는 아. 벌칙 인형이 되어버렸고요. 오, 오 그때 등장한 레이요. Uh, oh, 어. 사람이다. 아, 같이 나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예스. Yes. 야, 야, 들키면 어떡해? 빨리. 조용히, 조용. 아, 아, 버거필러. 오, 뭐, 사람이다. b r o your friend. <웃음> 내가 네 친구 데리고 왔어. 오케이, 오 okay. 우리 Good 이제 boy. 살았어 oh. 어... 어 플레이어는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 셋이 이제 영원한 친구야 <웃음>